정말로 이 부분을 안 자르고 그냥 이대로 보내주시는 미용사분들도 계세요. 초보 미용사분들. 뒷머리 라인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뒷머리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어 어디서 누가 이렇게 보여준 사람 많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어 지금 현재 오신 분이 머리 자체가 좀 많이 뜨고 머리가 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좀 약간 예전에 약간 살짝 상고용으로 올렸던 머리 그 밑에 부분이 좀 약간 밑으로 잘랐고 윗머리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좀 짧게 좀 잘라달라고 해서 어 뒷머리 좀 짧게 올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릴 거고 어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여기 목 쪽으로 해서 좀 약간 많이 넓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약간 좁히면서 어 제대로 좀 어느 정도 머리 모양이 좀 나게 한번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고 네 따라 해 보세요 알겠죠자 뒷머리를 자를 때첫 번째 체크해야 될게 목의 두께 자체가 좀 약간 넓으세요 그래서 그넓 넓이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많이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나 따라서 사람의 어떤 얄쌍함과, 얄쌍함이라 그나좀 <웃음> 약간, 좀 약간 부드러움과 약간 좀 목이 길어 보이고 좀 이렇게 핸섬하게 보일 수 있게끔 우리가 자르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고형인데 조금 약간 짧게 자를 거예요. 근데 우리 좀 보니까 약간 납작하시네요. 그죠? 네. 어, 약간 납작하고, 어, 이거 좀 뭐, 피부를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어? 그냥 우리 알려줘야지. 나한테 알려줘야 머리가 이쁘다. 그죠? 네, 음. 네. 그래서 미용사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어, 어떻게든 머리가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게 제일 어렵지 않게 자르는 방법은 일단 먼저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클리퍼와 빗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그 그러니까 어떤 분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어느 머리는 가위로 자르고 어느 머리는 클리퍼로 자르는데 뭐 다른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자를 때 거의 기본적으로 빗과 가위를 자를 때가 있고 클리퍼와 빗으로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뭘로 자르고 이게 아닙니다. 뒤에 사람들이 좀 많아서 조금 빨리 잘라야 될 때는 클리퍼를 이용해서 좀 자르고 좀 약간 정밀한 작업이 들어갈 때는 가위도 약간 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뒷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를 먼저 이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살짝 들어서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바로 지나가시면 돼요 위로 올라서 이렇게 위에 아래 이런식으로 좀 짧게 갈 거예요 그 대신 지금 현재 납작하시기 때문에 이 뒤통수의 이탑 부분 요요 요 짱구머리 요 부분을 좀 많이 지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절대적으로 머리가 납작한 부분을 좀 약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스포츠처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너무 많이 자른 거죠 예. 그리고 정리를 하실 때 가이드라인은 약간 우리가 보통 이 위에 탑 부분부터 이 중간에 짱구 머리까지 여기까지의 어떤 선을 좀잘 지켜서 머리를 들어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먼저 위, 아래, 아래, 아래 이런 식으로 좀 잘라 주세요 그죠? 이렇게 잘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나서 바로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세요 여기 있다가 자를 거예요. 여기는 좀 빨리 자르는 것보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먼저 자르시고 오른쪽 가셔서 자르고 왼쪽 가서 자르시고 그래서 요 모양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클리퍼로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왔구요 그래서 자, 요이 부분, 요기 옆에 부분, 요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우리 미용사나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도 이쁘다, 이런 형태가 좀될수 있게 라인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머리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는 이 부분과 같이 연결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대각선이죠, 이렇게. 대각선. 밑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지금 현재는 위에 부분, 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은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요번에 보니까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중에 진짜 잘 자르신 분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온한 2년 동안 열심히 잘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자, 옆에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탑 부분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에 여기 투블럭 쳐놨던 거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대각선으로 들은 상태에서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시면 그 속도는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약간 그, 영상을 조금 이제 올려드릴건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그런식으로 허공에다 연습하셔도 돼요 이렇게 왼쪽 손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면서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 가이드라인 이탑 부분의 뒤쪽하고 라인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좀 올렸죠 여기는 분명히 올릴 거고 오늘은 뒷머리 영상 이 넓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간추려서 이쁘게 자를 수 있나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쪽에 가운데 부분 이 뒤쪽 가운데 부분에 이 몰려있는 이런 머리들은 우리가 보통 6mm 6mm 짜리를 딱 해서 딱끼세요그 상태에서 어렵지 않게 바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너무 쑥 올리면 힘들고 약간 밑에서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살짝 쳐주시고 바로 오른쪽으로 오셔서 또 이쪽도 이렇게 쳐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밑에를 안 자르고 있죠. 그거 잘 보시고요. 그거 이제 클리퍼와 빗으로 해서 머리를 살짝 이렇게 잘라주는 걸 보여드릴 거니까 밑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커팅을 해주세요. 6mm로. 6mm 할 때는 원래 있는 1mm랑 6mm, 7mm처럼 뭐 보일 수는 있는데 조금 눌러서 잘라주시면 6mm가 정확히 나오니까 어, 6mm로 살짝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자, 왼쪽 갈게요. 자, 왼쪽을 잘라드릴게요. 왼쪽은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시고. 똑같아요. 6mm인데, 클리퍼에 있는 1mm랑, 탭에 있는 6mm랑, 여기 1mm, 6mm. 그럼 7mm인데, 살짝 눌러서 이렇게 쳐주시면, 6mm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번에도 댓글에 잠깐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모르실 분도 있구나라고 해서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눌러서 잘라주시면 6mm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3mm 탭을 끼셨을 때 내가 3mm, 3mm 하지만 어, 실상 4mm인데 눌러서 잘라서 3mm가 되는 거예요. 뒷머리 라인 이제 밑에 라인을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뒷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깔끔하게 라인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깔끔하게 라인을 이렇게 따주세요. 요거 딸 때도 한번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누르시고, 살짝 누르시고, 살짝 누르셔서, 밑에 잠털 제거. 그러면 깔끔하게 되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자르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지 않게 자르라고, 우리 초보명사분들은 이렇게 좀, 어, 좀 약간, 진짜 이거를 자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요거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일반인 분들은 못 잘라요. 왜? 미용사 아니니까. 그치? 너 자르면 안된다. 어, 일반인은 보시면 안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식으로 라인을 잡고 나면 요렇게 가이드 라인이 싹 잡히는 거예요자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은 부분이 뭘까요? 자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밑에 그라데이션에서 밑에 하얗게 돼서 위로 올라가면서 회색 부분으로 싹싹싹싹싹 잘라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직 안 자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딱딱딱 돌리셔가지고, 뭐, 빨리 보셔가지고, 뭐, 이 부분을 뭐, 안 잘랐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은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 자른 부분 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체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이 부분을 안 자르고 그냥 이대로 보내주시는 미용사분들도 계세요. 초보 미용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뒷머리를 정확하게 자르는 방법을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 밑에 부분 정확하게 잘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빗을 이렇게 대시고요 자 이렇게 조금 한 80도 정도 살짝 이쪽 뒤쪽으로 80도 정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똑같아요 80도 이렇게 좀 들어서 쳐주세요 같이 이어서 그리고 이 빗을 댄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빗이 꼭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살짝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올려주시면 라인이 잡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빗은 약간 사선 살짝 쓰셔도 될것 같고요. 어 클리퍼는 약간 이렇게 v 위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자를 수 있어요 저한 2년 보셨으니까 초보 탈피 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자르다가 이제는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가시면 훨씬 편하시죠 예, 그거 좀 참고해서 이렇게 살짝 살짝 자르는 거잘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절대 눈에,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손님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도 미용사 눈에는 살짝 보여야 그 부분을 한번더 정리해주는 센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살살 잡아주니까 훨씬 더 깔끔해지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위에 부분은 이제 상고형으로 좀 짧게 짰지만 상고형으로 살짝 높은 상고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뒷머리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단, 여기서 만약에 제가 잘못 잘랐던 부분이 있으면, 어, 저는 분명히 집에 가시기 전 우리 손님한테는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걸 이렇게 자른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예뭐 정확하게 이러고 바로 보내드리진 않아요. 예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열심히 우리 같이 한번 잘라보아요.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웃음>